아 여기는 그 홍콩 구정만도 쪽에 있는 그 메이푸라는 지역이고요 여기 안에 그 라이치콕 공원이 있는데 안에 굉장히 이쁜 그 가든 정원이 있어 가지고요 조금 아까 여기서 실방을 하고 너무 이뻐 가지고 한번 가든 모습만 한번 보여 드리려고 지금 다시 어 이제 카메라를 저기 지금 켰습니다 나름 겨울인데 거의 뭐봄 날씨 수준이고 저도 지금 아침에 나올 때는 조금 추워 가지고 마일을 걸쳤는데 지금은 이제 반팔티를 입고 지금 이동 중이고요 굉장히 아주 평화로운 예, 그런 모습이고 아직 저 바이러스 때문에 잔디는 못 들어가고요 일부 구간은 통제했는데 뭐 나머지 구간들은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잠시 후에 예, 거기 가든 모습 한번 예, 보여 드릴게요 자 이제 입구에 도착을 했고요 그 조금 정말 진짜 아주 중국 스타일의 예 공산당 말고요 진짜 중국 스타일 예 이런 차니스 이 스타일의 지금 어 링란 가든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담배 안 됩니다 저런 분재가 되게 멋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안에 아주 이쁜 연못도 있고 그리고 바닥에 보면은 타일이 굉장히 이런 런 느낌의 지금 타일이 써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있고요. 지금 연못 중간으로 이렇게 다리 같은 그런 길이 있는데 이 손잡이. 부분 난간도 굉장히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놨고 지금 나름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 꽃들이 이쁘게 펴가지고 너무너무 예, 참 느낌이 좋은것 같아요 지금 고급 짐벌을 이용해서 지금 촬영중입니다 많이 많이 감상해주시면 좋겠고요 뒤쪽으로는 이제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이 현대와 이 전통의 이런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은 이런 사진작가들 분들 오셔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고 계시고요 또이 안에 보니까는요 또 정통 이런 의자들하고 테이블들이 있어 가지고 아주 분위기를 더욱더 아주 좋게 예,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재들도 굉장히 멋있게 잘 조성을 해 놨고요. 자 안쪽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앞에 보면은 또 지압할 수 있는 그런 길인데 여기는 반드시 맨발로 가야 됩니다. 여기도 되게 이런 분재들이 너무너무 이쁘게 잘 조성을 해 놨습니다 여름에 와도 바람만 조금만 불면 이렇게 걸어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홍콩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지금제 할머니하고 지금 가정부가 지금 나와 계신데 할머니 운동 시키려고시금 오신 것 같아요. 음. 지금 필리핀 가정부가 지금 광동어로 지금 할머니하고 대화 중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광동어 즉 영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예. 여기 또 아주 오래된 나무하고요. 또 이런 돌로 된 이런 분재가 굉장히 아주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얘기 듣는 게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이 조금 많아 보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냥 재밌게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진짜 옛날 그 중국 영화에 나오는 그런 한 장면 같고요. 왠지 여기가 오니 아주 막뭐 예전 그 중국 이런 공주가 산책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예. 또 밤이 되면은 이 지붕 위로 자객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 그런 분위기의 예, 가든이었고요. 여기도 보면 이제 아주 고풍스러운 건물인데 특별히 위에 보면 이런 또 조각들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섬세하게 예, 만드는 것 같아요 나이 드니 이런 게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전투 광동군은 조금 구사를 하나 아주 까만 눈이라서 이게 뜻이 뭐냐고 물어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뒤쪽으로는요, 조금 오래된 아파트 단지하고 새 아파트 단지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뒤쪽으로는 이제 무슨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이런 뭐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어 장소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저기 지금 굉장히 금술이 좋아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에, 지금 댄스를 지금 추고 계십니다. 바람난 건 아니겠죠. 자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고급 짐벌을 쓰고 있는데 화질이 너무 좋으면 예,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많이 좀 남겨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지금 짐벌을 써가지고 화질은 좋은 것 같은데 어깨는 드럽게 아픕니다. 짐벌이 구형이라서 아이 분재도 너무너무 이쁘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 예, 아파트 아파트하고 이 전통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못 중간에 거북이 동상하고 구렁이가 지금 거북이 등에 지금 타 있는 동상이 있고요. 지금 손자하고 할아버지랑 굉장히 이 망중환을 지금 즐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조그만한 물론, 인조로 만든 곳이긴 한데, 이런, 물이 흐르는 곳이 있는데, 보세요. 와, 이또 옆에 이 분재를 잘 해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이런 물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예. 뭐, 새도 지적이고, 예. 완전히 썸네일 각이죠? 음. 다시 말씀드리는데, 홍콩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보시 한가운데. 새들이 꽤 많네, 보니까는. 예, 처음 보는 새긴 한데, 아무튼 굉장히 이런 시냇물하고 이 새들의 예, 조화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말 드럽게 많죠? 겁나게 촌스러운 표정으로 지금 사진을 찍으셨고요 지금 아, 아줌마 한 명이 지금 50견 걸렸나 봐요 지금 어깨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와소 n 니 날파리 물가가 있는 곳이면 대부분 날파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진작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되게. 음, 주로 많이, 새를 많이 찍으시는 것 같아요. 새하고 꽃하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실방 찍으러 왔다가 실방 끝나고 너무 이뻐가지고 다시 영상을 제가 찍었고요. 예, 되게 이 영상이 너무 아름다웠으면은요. 예, 제발 좀 그냥 가시지 마시고. 예,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조만간에 또 홍콩 광식장이 채널에서 다른 홍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또제